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오, 물고기가 이제 산란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아서 오늘은 피라미를 잡아서 한번 구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나는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은 피라미? 아 구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오 히트 이야. 오늘의 첫 번째 피라미입니다 와힘들습니다와 와, 크다 사이즈 괜찮은데요? 와 크다 야. 야. 야, 오늘의 첫 피라미입니다 와 사이즈가 꽤 제법 커요 오, 손바닥 만아 피라미가 잡혔네요 오 히트 와. 오 사이즈 괜찮아요 이번에도 와 올라온다. 우와. 우와. 와. 야, 오, 와, 와, 와. 나 오른쪽으로 무빙했어요. 오, 힘들습니다 와, 이야, CR 좋은 피라미가 벌써 두 마리째네요. 와, 어, 히트. 어. 히트. 어, 사이즈 좀 작네요. 어, 이번에도. 어, 그래도 힘을 깼습니다. 오. 어, 와서 어떻게 주네? 야, 쓰라미. 야, 쓰라미입니다, 쓰라미. 와. 어, 히트. 어. 아, 올라옵니다. 이야, 사이즈 좋은 피라미. 피라미를 꽤 많이 잡았는데요? <웃음> 이거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마리인데, 뭐 사이즈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많이 잡힌 것처럼 보여요. <웃음> 그래서 가서 바로 피라미 꾸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라미 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. 야, 진짜 여러분들께 피라미 구이입니다. 피라미 구이, 와... 잘 익었죠? 오호호호... 어... 아, 냄새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진짜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 아까 뿌렸긴 했지만, 그래도 한번 더 아, 잘 익었네요. 음, 오, 맛있네. 음. 오늘? 여러분들하고 산란처리 끝나서 피라미 구이를 해먹어봤는데요. 역시 허브 솔트 뿌린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민물고기를 이렇게 구이로 해먹을 때는 바짝 익혀 드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하고요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